나는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 실제로 그 결과, 지금 구원자는 계속 벨라나를 생각하고 있잖냐 뭐, 어찌됐든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니 지켜주마 참, 혼자 두기 불안하고 허약한 구원자구만 벨라나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잖아 동의합니다 구원자님 좀더 경계하셨으면 해요 연서가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마 다... 부질없는 짓이야 구원자님은 벨라나님에게 부러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시는군요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루 네. 그거야 그런 식으로 자신을 거열하는 모습 그게 문제라 이 말이다 나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녀석 다윈지천에 올려있다고.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아직 백살도 안된 너에겐 당황스러운 일일지 모른다만. 너무 깊게 생각 말아라. 정신 건강을 유지해. 그래야 육체의 젊음이 유지되는 거라고. 그래, 그래. 귀한 조언을 해줬으니 귀담아 듣고 정 그렇게 벨라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내가 좀 얘기해 주지 벨라나는... 아주 옛날부터 혼자였어 다른 정령들과 호흡을 맞춰서 전투에 참가하는 일 따윈 거의 없었겠지 그리고 항상 겨울 냄새가 났어 겨울 냄새요? 그래 뭐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령들을 표현하려면 때론 이런 수식어도 필요해 나 같은 원로 정령, 아니 경험이 풍부한 정령이 되면 정령마다 휘감고 있는 오우라를 느낄 수 있어 예를 들면 클라라는 가을 오후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지. 벨라나는 겨울 새벽의 냄새를 몰고 다녀. 아마 내내 얼어있는 채 별로 녹아본 적 없는 눈같은 삶을 살았겠지. 원장님